때로는 세상을 거꾸로 바라보세요 어렸을 때 허리를 잔뜩 구부리고 가랑이 사이로 먼 곳의 풍경을 보던 경험이 있으신죠 지 그런 자세로 보는 풍경은 하늘과 땅의 위치가 뒤바뀐 것 같고 늘 보던 눈에 익은 풍경이라도 어쩐지 새롭고 재미있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꽤나 오랜 세월, 단한번더 세상을 그렇게 신비롭게 보는 일을 잊어버리고, 어렸을 때의 그 경험을 떠올리는 것조차 잊고 살았지요. 눈에 보이는 풍경을 바로 보는 것조차 천천히 살펴보고 즐길 틈마저 잃어버리고 달리는 차창 밖으로 건성으로 보거나 보이는 풍경을 감상하기보다는 그 풍경과는 거의 상관없는 어떤 일들로 머리 속은 늘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기만 했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꿈을 잃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. 아직도 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꿈이 아닌 욕심으로 바뀌었는데도 세상 물정에 때 묻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꿈과 욕심을 구분하는 것조차 어려워졌죠 아주 가끔씩이라도 자신이 나이든 어른이라는 생각은 접어버리고 어렸을 때 가랑이 사이로 먼산 풍경을 보았듯이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풍경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엉뚱하다 생각될 수도 있겠으니 머리 속으로는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실과 입장도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